어느 호숫가에서 한가로 이 물수 제비를 뜨는 남자 그러다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안 좋은 기분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이때 눈에 들어오는 어떤 물건 그건 어느 사람의 위토시였네요 남자는 비명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급하게 달려가는데 하지만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사이렌 소리 언덕 너머에는 머리가 두개인 사이렌네드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사이렌네드에게 접근하는 남자 언덕을 오른 남자를 지켜보는 사이렌 헤드. 괜한 호기심으로 화를 자초한 남자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에 괴물도 사이렌 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남자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망을 갔지만 이미 남자를 앞질러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사이렌 애들. <웃음> 열심히 도망치지만 결국 따라잡힌 남자였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